Thank you. 한 4년 전부터 베트남이 핫해가지고 저희 사촌동생을 한 1년 전에 보냈습니다 사촌동생이 지금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고 있고 현지에서 중요한 점들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쌀국수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집은 맛있다고 하니까 오늘 가서 한번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와보서면다 현지인들만 있고요. 완전히 쌀국수만 하는 집이에요. 어디를 가나 장사를 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여기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. 베트남 현지인들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에어컨이 있는 집은 제가 처음 들어와봤습니다. 그리고 베트남은 거의 노포 분위기에 굉장히 위생적이진 않은데 이 집은 굉장히 깔끔해요. 그리고 또 다른 점. 쌀국수, 한 가지만, 쌀국수 하나만 판매를 하고 뭐 문자나 다른 메뉴들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쌀국수 하나만 판매하는데 다른 부분은 고기를 부위별로 많이 이제 나눠 놨어요 고기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쌀국수집 굉장히 유명한 집은 항상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음, 그런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는 그래도 현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항상 잘하는 데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단 나오는 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걸로 고기 찍어먹는데 굉장히 위생적이야 굉장히 깨끗해요 아, 이 색깔이... 색깔이 되게 특이하다 이게 뭐지? 이 나라 칠리가 색깔, 아, 색깔이 좀요리적인 아, 색깔이 있어요 마일즈 들어간 거 같은데? 아 진짜? 굉장히 매워 여기 현지인들이 굉장히 매운 걸 좋아하는 거 같아 색깔... 거의 다다 다 매워 아, 이거 하나 먹어보세요 여기 맛 있어요 이거 칠자님 먹어봐 엿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엿같다니연 엿만 나 포라 진짜 홍삼 맛이 나요 얘는 조금 유밍한 맛이 나고 좀 맵고 많이 맵진 않고 얘는 우리나라 홍삼에다가 조청 같은 걸 섞은 맛이 나요 이 소스는 마요네즈를 좀 섞은 것 같고 생강을 피쉬 소스에 맵게 해서 만들고 새콤달콤하게 해서 만든 소스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네 가지가 다 매워요. 베트남 현지인들이 아마 매운 걸좋아하는지다 맵습니다, 사실. 매운 걸잘못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다섯 가지 소스 중에 네 가지가 다 매워요. 오리지널 로퍼고 그리고 베트남 현지인들이 찾는 집입니다. 차도 맛이나 달라. 애들이 다 아침에 차를 올리는 거거든. 차더잘 어, 집어. 이게 도가니도 들어갔고, 고기가 굉장히 부유별로 많네. 그리고 내장도 들어갔어. 야. 뜨거울 때 넣어야지 좋대. 좋지, 좋지. 넣어주세요. 숙주는 뜨거울 때 넣어서 빨리 집어 넣어야지. 집어야지. 음어 국물 좋다 이게 뭐지 이거, 이거 민트향 나는 거지 약간 보수 맛, 맛 나는 거야 여기가 보수 맛 나는 거야 보자. 맛있어 맛있는데 어 깔끔해 맛이 깔끔하고 고기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고 어 국물 맛도 시원하고 음 고기를 부위별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른 점입니요 고기 부위별로 해서 딱딱 다 들어가야 요 아, 고기를 찍어 먹는 소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고기 자체도 부위별로 다양하게 넣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 굉장히 어필이 된것 같아요. 이게 내장인가? 어묵. 어묵인가 이게? 음, 어묵이구나. 도가리가 들어가 있어. 어, 이 꼬리뼈 같은데 꼬리뼈? 이 꼬리뼈입니다 꼬리뼈. 꼬리뼈가 음. 음 맛있다 음 꼬리 맛있네 음 맛있다 엄청 오래 삶아가지고 괜찮다 음. 솔직히 베트남에서 먹었던 쌀국수 집 중에는 최고인 것 같아 이집입 여기 가 확실히 맛있는 것 같아. 스페셜로 시킨 것 같은데. 그거야? 다음부터 오면은 난 소꼬리만 시켜 같아 너무 맛있는데. <웃음> 제대로 가져오셨네. 향기도 안 나? 와, 국물도 좋고, 음, 맛있다, 이게. 진짜, 진짜 베트남 에서쌀 제대로 먹는 거이인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거의 다 한국에서 맛있었거든? 양지, 양제. 양지입니다, 양지. 아, 우 국물 좋다! 아, 아, 진짜 맛있다 이제 어우 진짜 맛있어요 이제 어, 추천! 음, 주소 남겨줘 주소 남겨놔야 돼아 진짜 베트남와서처으로 쌀국수 맛있게 먹어보네 가또배고파 아, 올 때마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이 훨씬 맛있다 그렇게 느꼈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. 기름기도 별로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. 맛있게. 근데 거의 다다 친구들이 친구들 거의 다 먹었어요. 다 먹었어요.